연예인 있습니다. 괜찮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잘아 괜찮아. <그걸> <웃음> 아, 이번에는 사주일 응. 하나 갖고 왔어요. 응. 한번 봐주세요. 응. 남자분이 밥도 안어어 갔다 왔어 밥도 없어. 요진행어이도네어 밥도 없어. 밥도 없어. 밥도 없어. 밥도 없어. 밥도 어 밥도 없어. 밥도 없어. 밥도 어 밥도 없 음, 약간 운이 좀 들어온 사람 같요 근데 내가 봤을 었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끼가 많아 보여지는 게 많고 뭐 숨어져 있는 매력이 많다고 해야 될까? 음. 근데 그런 게 한꺼번에 터진 느낌이 들고 뭔가 딱 연도됐었을 때딱 터진 사람 같아 뭔가 음. 있잖아, 계속 있긴 있었는데 그때 딱 터진 사람 있잖아? 인거 같고 배우를 하는 거야? 네. 음. 근데 뭐가 음. 어, 그나오는 대로 말하면 노력파인 것 같은 느낌? 이좀 음. 들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라 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직한 사람이야? 음. 그 음. 어깨. 에서 네. 어, 어. 어. 뭔가 우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니면 뭐 맞는 역할이다 그런다는 거라든지 음. 그런 말이 나오고 이 사람은 응. 음. 운 때도 잘맞은게 맞고, 그냥 어. 근데 되게 어려웠었었나? 음. 되게 어렵게 올라갔었나? 그건 아니고, 이거 봤었을 때는 그러면 은 이걸 거야. 이 사람 금수저야. 음, 집이 좀잘 살았어? 그런 거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 여전히 잊바라고요 바른 머리가 한숨소리가 들리고 웃긴 사람이야? <목소리> 그런 모습은 응, 잘 보이진 않아. 응. 근데 나는 이 사람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이 떠올랐어. 탁재영 같은 느낌 있잖아. 음. 왜그 사람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사람, 또 저번에 봤던 사람인데, 그... 그... 그 중국 여자랑 연관 찍은 사람. 아, 박해일? 응. 어? 그 느낌. 음. 뭐 반반. 섞인 사람? 음. 뭐 저번에 저희 탑재훈 음. 촬영했을 때뭐 음. 밤의 황제 이랬잖아요. 음. 이분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없다고 음. 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럼 이분 성격은 어때요? 음. 그냥 당당할 것 같아. 그냥 음. 누구한테 기죽을 것 같지는 않아. 기죽었고, 밑으로 내려 깔고 이러고 살것 같지는 않아. 음. 이 사람은 되게 분명히 남자다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뭐, 잘못을 음. 해도 조금 그런 거에도 장당한 사람이에요? 잘못을 했었을 때도 근데 이 사람은 은근히 이게 고지식한 사람이 고지식한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자기의 위치나 그런 것 때문에 또 뭔가 말이 바뀔 수는 있는데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은 그냥 잘못했다 말할 것 같은데? 음, 그럼 이분 이성훈은 좀 어때요? 이성훈? 음. 교환을 했지만, 음. 한번 봐주세요. 음, 여자가 많았었을 것 같다. 음, 그냥 여자? 이렇게 자연적으로 붙은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웃음> 먼저 이렇게 다가가고 나간거예요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다가간다? 여자들이 이렇게 오는 거가 더 맞겠지? 음, 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겠지? 음,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사주면 놓고 봤을 때. 이분 잘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와이프분한테 좀 잘하고 그러는 성격이에요? 응. 음. 음, 어떤 쪽으로 좀 그런 게 보여요? 잘해주는 게 금전으로 잘해줄 것 같아. 음. 금전으로 잘챙겨줄것 같아. 음. 뭘 잘하지? 난 그거밖에 먹어봤어 음, 응, 금전밖에이 사람은 보여지는 게 엄청 의식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되게 잘 챙겨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말 둘이 있을 때 정말 그럴까? 난이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놀랬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지? 라는 생각부터 했어 그럼 왜 결혼을... 응. 저는... 이 사람은 아예 왜? 안 가고 나 나이가 더 먹어서 간다고나음 어,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음. 어, 아니면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의 반대가 있어서 못했다거나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지 음. 어떻게 이렇게 가지? 그럼 약간 뭐쇼윈드부브처럼 그렇게도 보여져요? 어떤 면에서 좀 겉만 반지를 할것 같아서 음. 알맹이가 없고, 겉만 번지를 할것 같아서. 이 사람 사주를 봤을 때도 그래. 음. 속 안에는 속빈 강정인데, 뭔가 밖에만 인기가 나는 것 같은. 음. 음. 음. 음. 그럼 이번 이혼은 좀 음. 없을까요? 이혼? 이혼이 안 되게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음. 이혼이. 어. 이혼이 안 되게 사는 게 좋은데? <웃음> 음... 여자가 보이지가 않아, 난. 음... 이 옆에 여자가 정말 있어? 있어요. 그럼 음, 음, 정말 뭐 쇼인드 부부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아 어, 정말 결혼했다고?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아 어, 진짜로? 결혼했어? 네. 어제 누구야? 결혼했다고? 이분 구설이나 그런 것도 응. 또 있어버려요. 달고 살아야 돼. 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이 사람들 이거 안 갔어? 가지는 않았어. 아무도 봤어? 관제 이런 거 많이 껴야 되고 구설도 항상 있어요. 고거돈되는거다할것 같고 이런 느낌이야. 음. 그러고 있잖아. 가수라면 행사 뜰것 같은 사람. 그런 느낌이야. 기본 음. 정도 생각이 난단 말이야. 음. 그럼 이분뭐 조심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내거 아닌 거에 욕심내지 말아야지. 음, 예를 들어 어떤 거... 그게 무엇이든 내거 아닌 거에 사람이라든지 뭐 다. 돈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그래야지. 그래서 모르겠다, 나는 예, 이 사람이 결혼을 한거잘몰아고 참 내가 진짜, 진짜 딱 봤을 때 그냥 약간 집에 있다 생각하고 보잖아. 그러면 어디 결혼을 했어? 갔다 와. 내가 아까 그랬잖아. 갔다 왔어? 라고 했잖아. 그럼 믿을만해. 음. 갔다 오지도 않았어? 근데 괜찮아? 어려움도 없이 컸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대? 배우라고? 몰라. 음. 지가 영화사나 이런 데 있던 사람 아니잖아. 맞아 배우로 막 계속 있었던 사람이잖아. 또뭐 떠오르는 거라 으세요 <목소리> 나쁜 거안 했어? 어 그런 구설에 휘말리기는 했어 이거 안 했어? 그거.. 아 그건 안 했어. 이거 했어? 이거? 음. 아 도박? 음. 알았어요. 내가 봤을 때뭐내 음. 손님이다 라고 보잖아. 난 그런 거 얘기할 것 같아. 어 약간 음. 그런.. 말하고 싶은 거 앞으로 조심해야 하는 거? 검은 그림자를 조심하세요. 음. 딱 얘기할 같아. 도박이나 뭐 마약이나 음. 이런 거? 어뭐 검은 그림자. 막 진짜로 막 되게 합법이 아니고 불법적인. 음. 뭐 그런 거에 연류가 돼. 뭐, 거기에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경찰서 행. 뭐, 이런 것들이 음, 있잖아. 음. 사람들을 많이 몰려다니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지. 음. 밤 되면 그냥 집 가세요. 라고 있잖아. 지하 내려가지 마세요. 막이런거 음. 어, 진짜 아예 확 터놓고도 안 그래 보인다니까? 음, 이 사람, 뭐, 그런 주변 사람 때문에 조금 뭐. 주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음. 친구 따라 강당가기딱 좋은 사람은 맞고, 뭐 펀치를 하니까 나도 다 해봤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좋아하는 사람이고 있어 보이는 거 되게 찾을 것 같은데 음. 어. 그래서 있어 보이는 배역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은 어.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쓸것 같은 사람이야 어. 근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 따라주고 또 기본적으로 또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후시를 많이 해주고 하니까 이름은 떠올렸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질러빠 응, 음. 질 음. 나빠. 되게 나빠. 음. 응. 딱 보면은 손님으로 왔으면은 또 불법적인 일 아니? 딱 아, 이렇게 음. 말할 것 같은 사람. 야, 보면이 되게 일 조금 하고 좀 많이 을것 같은 사람이잖아. 그런 거선호것 같은 사람. 약간 활력기가 있는 사람. 음, 응. 물어보여. 음. 음.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한 거야. 이 사람은 철안 들어요. 음. 네. 그럼 어, 이분 군지 말씀드릴게요. 배우, 배우 주진모 아세요? 알았지 아, 이분 유명했잖아요 장동건이랑 문자 유출 아시죠? 뭐 성매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 진짜로? 네 엄청나다 그 와이프분이 음.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좀 어때 보이세요 이분은? 확대해 어... 이 사람이 가진 능력 때문에 참고 있는 건 아닐까? 음... 이 사람도 잘 이렇게 푸근히 받아준다, 얘기를 해준다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이 중요하고, 이 사람도 내 인생이 중요한 사람인데 음... 서로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냥 무화하고 가는 건 아닐까? 음. 이 사람 모를때 안될텐데 근데 어 가만히 못 있는데 이거를 딱 이렇게 지고 있다는 거는 모아있다거나 거아있는 것이 한 성격 아니 보통 성격 아니겠는데 응그 음. 그래. 서로가 서로에게 음. 수단일 수도 있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음. 와 대단하다 음. 대단해 멋있다 근데 두 분이 결혼하기... 그 일이 있었던 지가 지금 3년이 흘렀어? 더 됐어? 어 그게 한 19년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결혼은.. 음. 음. 결혼, 결혼은 1 9년도하고그 일이 20년, 20년도인가 그랬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근데 결혼한 지꽤된 거잖아요. 어. 근데 왜 아직도 아이가 없거든요. 왜 없을까요? 각자 인생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음. 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애가 안 생긴 것일 수도 있어. 음. 그럴 때. 음. 음. 혹시 누구 때문에? 비장용한 건 아니야. 아. 아. 따로 같이 안 사는데 사는 척 하는 거 아니고? 이분들 이분 남자분이 아직도 그일있고 나서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언제까지 쭉안 할까요? 음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음. 음. 가만히는 안 있을 텐데? 음. 작품만 좋다고 하고 작품만 잘 가면 금방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지. 있음 철면 피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실 건데, 음, 사주로 봤을 땐 그런데, 그럼 뭐그만약 복귀를 하게 된다면, 뭐 주변 사람 도움이나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럼 있지, 없을 수가 없지. 음, 당연히 회사에서도 밀어줄 거고, 어. 있지.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작품이 아예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 음... 분명히 뭔가 보고 있을 거야. 음... 보고 있는 게뭐이니까 그러면 뭐좀 주변이 뭐 대중을 인식하거나 그런 거안할것 같은데? 아예? 아, 이 사람 안할것 같은데. 음... 그냥 도의적으로 뭐 그런 걸로 말이라도 그런 말은 있겠지만 진짜로 이 사람이 그런 잖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그럼 뭐 조심해야 될 점. 어. 어. 안 고쳐질 것 같아서 아, 말안좀 못하겠는데. <웃음> 그래서 한번말씀해주세요 그냥 좀. 어. 나도 모르겠어. 책임지지 못할 거면은 나 줬으면 좋겠어. 음. 음. 여러 가지? 음. 아, 무엇이든 뭔가, 뭔가 무엇이든 뭔가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놓는 게 맞아. 네. 음. 음.